나야? 아, 오늘 4시 40분에 집에서 나와서 왔는데 지금 장장한 벌써 다 6시간을 깨우는 것 같아요. 하늘이 파래졌어요. 해도 뜨고 뭔가 느낌이 뮤비 찍는 것 같다랄까? 아, 오늘 하루 좀길것 같아요. 진짜? 음. 고양이 영상이요 네 제가 하, 살이 많이 쪘어요. 많이 쪄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젠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 다이어트하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제가 쓰러지고 말겠죠? 그럼 제가 쓰러지면 우리 캐럿들은 또 슬퍼하겠죠? 그럼 슬퍼하면 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예요. 캐럿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쟁이의 거말쟁지 정환이는 욕심쟁이예요. 네 욕심쟁이의 거타이좀 그 만들어줘야 돼. 넓게 진짜. 내 거고, 내게너 거고 하는 거지. 세븐틴 거는 다내 거예요. 음, 내 것도 다 세븐틴 거고. 그래서 음. 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 <웃음> 원우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까요? 예요 <웃음> 진짜요? <웃음> 원우 통장 죽으면 눌러요. 캐럿들한테는원우을줄수어을거릭터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봐도 이렇게 어서캐릭터어서 캐릭터를 만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서를만들어 그래빨 a 리 Allah 그래리나 고생하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야 열창했다. 이 노래는 정말 어렵다. 너무 어렵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저리더라서 특별하게. 세팅, 세팅. 감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캐럿들 감사해요. 월드와이드 <웃음> 아이콘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럿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미쳤다 미쳤어. <웃음> 두 개나, 두 개나 나왔습니다 어, 캐럿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았어. 좋은 상항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 캐럿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또 이렇게 네. 상 받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아프지 말고 네. 동현씨한 마디 하시죠 월드 아이콘. 월드, 월드 아이콘 월드 와이드 아이콘 월드 와이드 아이콘가 아이콘. 올해 아티스트 정말 네. 정말, 정말. 캐럿 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합니 저희가 열심히 또 활동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보상받는 <웃음> 기분이 들고 저희는 네. 네. 이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에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어,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랑해요 고생했어요.